너무 멋있지 않나요? 와, 엄청 큰데요? 뭐야? 복귀 <웃음> <덩피> 잊어버렸어. <웃음> 생각도 안 나, 지금. 네, 삼촌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여네 핫토이 마블 준비해봤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나왔던 윈터 솔져 팔콘 되겠습니다. 팔콘의 윈터 솔져! 네 사실 이 드라마 자체가 계속 나오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뭔가 보고는 있지만 뭔가 계속해서 조금 실망하는 네뭐 그런 드라마들의 연속인데 이 팔콘 앤 윈터 솔져 네, 이 여섯 편만큼은또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요 팔콘 앤 윈터 솔져의 윈터 솔져는 20만원 후반대 이 팔콘은 40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, 좋아요 박아줘라 이제 좀안본 사람들은 좀 좋아요도 좀 달고 댓글도 좀 달아라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은퇴시키고 팔콘과 사실 이제 초반에는 살짝의 앙숙이었고 캡틴 아메리카를 둘러싸고 뭔가 그런 삼각관계도 아닌 뭔가 그런 우정, 프랜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둘이 티격태격 뭐 그래도 절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버키 되겠습니다. 뭐 단순합니다. 그렇죠? 구성이 단순하고요. 맞아요. 수트가 이렇게 바뀌었었어요. 와칸다에서, 네, 받은 비브라늄 팔. 네, 옛날에는 사실 뭐 비브라늄 뭐 하면은 이제 딱 캡틴 아메리카 방패 정도밖에 없었는데, 이제는 뭐 굉장히 흔한 녀석이 되어버렸죠. 그 물질이. 아 목에 또 이연 방지로 이렇게 스티로폼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키가 좀커 보이는 느낌인가 전체적으로 네 이런 뭐 비율 자체가 제가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바디의 이 안에 그 짱짱함이 기존의 최신 수트 바디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네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다리 관절들도 그렇고요 허리도 좀 그런 것 같고 왼팔을 다 잘라서 이렇게 비브라니언 팔을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고요 관절 움직임은 네, 뭐이 정도 움직임. 네. 팔 요렇게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허리 움직임. 이게 바디를 같은 걸 쓰는데 옷의 재질이 달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요거는 느낌, 느낌이 조금은 다르다. 뭐 요런 느낌이고요. 바지는 예전에 나왔던 었 그때 그 바지를 그대로 본인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단벌 신상가, 얘는? 세바스찬 스탠의 얼굴의 싱크율은 뭐 상당히 좋다라고 뭐 보여집니다. 헤드 디테일들이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그런 톤이나 그죠?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헤드 보면 은 뭔가 컬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죠? 막 이렇게 막 머리 뜬 느낌들도 좀 있잖아요. 헤어 파츠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게 기존의 핫토이의 헤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수염 자국들, 와, 요 콧볼이랑 그죠? 여기뭐 미간들. 전체적인 이런 팔자 살짝 나와 있는 것까지 또 이렇게 왼쪽 구레날 앞에 이런 약간 그런 점? 두 개? 이런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역시나 버키에 네, 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실제 총 축소한 것처럼 디테일하죠. 네, 멋있습니다. 움직임이 없지 않죠? 이런 개머리판들 뒤로 움직이고 이런 개머리판 돌려서 총 쓰고 쏘고 그렇죠?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돌려서 내려주고 네, 이런 스쿠프도 다 빠지고요. 들면 들릴 것 같은데 좀 네, 조심스러워서 일단 빼고요. 여기가 이제 탄창 넣는 부분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네, 움직여지고요. 얘도 열립니다. 소름 포인트, 노리새 호텔 전진 됩니다. 정말 보이시죠?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. 이렇게 꽂으면 네 뭔가 피규어 말고 총에 몰빵한 느낌 네 여기에 그 로, 로켓이 얼마에 팔래 물어봤던 그 총이랑 동일한 총인가 그리고 칼어요 나이프가 단검이 네요렇게 색깔 자체가 조금 더 은빛 컬러로 좀 들어가면서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더 이거 뭐디 꽂을 때가 있나 그냥 이런데 꽂는 건가 야뭐버키만큼은 설명서를 안 봐도 될줄 알았는데 네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따로 꽂는 데가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. 칼을 뭐 사실 이런 데다가 넣을 수는 있는데 딱 이렇게 꽂는 곳은 없어요. 팔콘 앤 윈터 솔저라고 네, 이렇게 육각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. 손 파츠도 네쌍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오른손은 본인의 손, 반 장갑 낀 손이고요. 네 비브라늄팔 왼손 네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주먹 쥔손한 쌍, 그리고 네, 이렇게 뭔가를 잡는 손한 쌍, 총을 또 쥐는 손한 쌍, 이렇게 펼친 손한 쌍, 자연스러운 손한 쌍까지 해서 네 다섯 쌍이나 넣어줬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총 자체는 이걸로 바꿔 껴서 한번 넣어볼게요. 강철 팔로 총알 같은 거막다 막으면서 하,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션씬이 사실 그런 건데 아 이제 뭐 예전만큼 네, 그런 느낌의 액션씬은 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, 뭐, 요런 식으로 포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괜찮나요? 바로 그냥, 예. 네, 방금 봤죠? 실시간으로, 네. 한 30초 만에 그냥 이렇게 바로 뚝딱 해버린. 그래서 멋이 없나? 버키 한번보여드렸고요 자, 박스가 큽니다. 네, 정말 또 기대했고,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, 진짜 실물 포스는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. 박스부터 보여드리면, 이제 박스가 굉장히 좀 크죠? 아까 보통의, 네, 6분의 1 스케일의 일반 박스랑은 좀 다르게 큰 느낌이고, 수트를 또 이렇게,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딱 입었을 때 꽤나 멋있었던 기억이 있고요. 팔콘 자체가 지금 그 윈터솔저 버전이랑 11호 버전도 다 가격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제뉴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이기 때문에 네, 요 친구를 차라리 또겟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네, 한번 열어서 볼게요. 버키가 파란색 뒤에 이제 박스 아트의 그런 배경이었다면 이 친구는 베이스를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심벌을 이렇게 좀 넣어줬습니다. 와, 뭔가 좀 되게 커보이는 느낌이네. 멋져, 멋져. 멋져. 와, 이게 이거였어. 저는 드라마 자체도 막 휘뚜루마뚜루 보고 막 그래가지고 새로운 수트 디자인인가 보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그런 느낌이네, 이게. 장단지 쪽에 팔콘의 암어 느낌 네 이렇게 전안 쪽에 팔콘의 암어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몸통을 보면 그렇죠, 오 캡틴 아메리카 여기까지 그렇죠? 캡틴 아메리카 세수튼가 팔콘이 이렇게 떡하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색 느낌으로 수트가 조금 어둡거나 좀 그런데 네, 이 친구는 세상 쨍한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런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별 마크뿐만 아니라 가슴에 삼각별과 미국 국기 느낌의 흰색, 빨간색 줄무늬가 더 인상적인 캡틴 아메리카가 된 팔콘의 네, 수트네요. 뒤쪽에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등침을 좀지고 있는 게 네,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뭔가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의 이제 합체된 모습 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고 팔의 움직임이 이제 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네 많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되는 것 같고 다리 움직임도 평균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슈트 디자인 처음에 딱 보고 조금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또 막상 피규어로 또 나와서 좀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. 네 괜찮아요. 헤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전에 나왔었던 그 친구들의 헤드, 11호 버전과 윈터솔더 버전도 굉장히 좋긴 했었거든요. 고글이 따로 네, 탈착이 안 된다라는 거 외에는 누가 봐도 네, 이 쌤의 얼굴 싱크를 굉장히 좋고요. 짧은 머리를 지금까지도 고수하면서, 또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기른 모습. 고글 안에 보이는 이 눈도 네 지금 화면에 지금 약간의 비쳐서 좀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당연히 네이 눈까지도 표현은 해줬고요. 덥기 때문에 그죠 이 고글을 따로 탈착을 못 시킨 것 같아요. 이렇게 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아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전투하면 귀실이 올 텐데 아무튼 이렇게 귀는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이 프로필 진짜 멋있네요. 잘 생겼어요. 손 파츠는 세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추가로 주먹 찐손한 쌍, 또 뭔가를 이렇게 잡는 손한 쌍, 꾸 네, 웅크리고 있는 손한 쌍, 그리고 펼친 손한 쌍.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쌍. 버키보다는 네, 한쌍 적고요. 그리고 와...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도색 상태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네, 이런 식으로 와, 너무나 멋지게 네, 이렇게 도색 처리를 해줬어요. 와,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. 야, 이 레드윙은 좀 바뀌었습니다. 네, 이제 와칸다에서 뭔가 자기네 스타일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, 그렇죠? 자, 그리고 아래쪽 와... 미쳤네.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날개 보십시오. 보이십니까? 실버의 스카이블루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쁜데요? 날개가 너무 큰데요? 아니 왜 이렇게까지 큰 거야 멋있게? 이 날개 딱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은 1984네그골드나머 수트 원더우먼 거 그게 지금 생각이 났고요 관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약간 통짜였는데 이렇게 접혔다 펼쳤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베이스는 육각 스탠드네요. 네, 이렇게 팔코네 윈터 솔저 육각 스탠드 들어가 있는데, 네, 이게 견딜 수 있을지가 네, 일단은 의문이고, 음, 이 레드윙은 그죠? 이렇게 추가 연결 파츠 통해서 이렇게 좀할 수가 있어요. 와, 날개를 다는 게 이제 오늘의 메인일 것 같은데. 자 여기 이렇게 네, 꺼집어내서 요거 빼주고요. 네,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, 요렇게 빼주고. 세 개의 파츠가 빠지잖아요. 그럼 그때 조인트를 네 여기 파츠를 꽂아줍니다. 생각보다 더꽉 이렇게 볼 조인트가 돼요. 그래서 이 날개를 보시면 네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. 요거를 이쪽에다가 네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또 바로 꽂으면 네, 여기가 벼 보이잖아요. 그래서 얘는 원래 그냥 파츠 그대로 네, 꽂아주면 되고요. 꽂아주면 됩니다. 와, 엄청 큰데요. 뭐야? <웃음> 자, 여기 보이시죠? 관절들이 여기 하나 숨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 관절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이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네구부려질수 있고, 요거도. 뒤로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가고요 이 친구도 한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앞으로 구부렸을 때에 이 날개들의 유격들은 또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새에 뭔가 그 진짜 깃털 꽂아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동도 가능하고 해서 네, 참 머리를 좀잘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네, 뭐 들렸을 때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네, 크게 할수 있다. 꽤나 높은 자유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비는 부분은 이렇게 날개들로 좀 채워주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와, 아직 버킷 잊어버렸어. 생각도 안나지 얘를 이제 뭐 팔에 차거나 보통 이제 뒤에 이렇게 착용을 시켰잖아요, 그렇죠? 요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파츠를 또 하나 넣어주면은 여기 되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있다. 아. 자 요거 요 친구를 여기다가 꽂습니다 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고리가 되었죠 요거 네. 요 부분을 여기다가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패 이렇게 꽂는 것까지 완성입니다 이거 안뺐어도 됐네요 날개를 안단 상태에서는 요거를 뺀 상태에서 착용을 하는 거고요 날개를 끼우면 여기가 이만큼 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찬 상태에서 끼워 주는 거예요 네, 날개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똑같이 이 클리어 파츠 고리를 꽂아 주고요 지금 요 방패의 손잡이를 하나 뺐습니다 원래는 지금 방패 손잡이가 딱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면은 날개가 있을 때그 공간을 이제 주는 거고 네 손잡이를 뺀 상태에서 여기 걸. 줍니다. 이렇게 되면 잘 붙고 뒤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날개 없을 때에 방패를 꽂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너무 멋있죠. 원래는 양쪽 옆에 이제 우지 같은 거그총 들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이제 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. 근 네, 이제 총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. 와 일단은 뭐 전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진짜. 골든 아머, 네, 원더우먼만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대단합니다. 아, 얘 있었지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캡틴 아메리카 네, 팔콘과 이 위터 소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앞으로 또이 친구가 뭐 중심이 돼서 또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그 정복자 캔과 한번 맞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네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